양세 마리가 어 만든 라면이야. 그래서 삼양 라면이라고 써 있어. 봐봐, 뭐라고 써 있어. 삼양 라면. 엄마 말이 맞, 엄마 말이 맞지. 어떻게 그래? 응. 시들어 보고 싶어. 어, 아중 여기 가면 그잘 만들어 사람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들고 검사는 하 양들이 가서 꼬들꼬들하게 했는지 확인을 해. 얘가 1양이고2양이얘3양이 어, 얘가 막내야. 막내라서 지금 고전일 하고 있지. 고준일가 뭐야? 힘든 일 하고 있잖아. 불 피우고 있잖아 지금. 맞아. 그지. 1양이는 그냥 던지고, 이양이는또두째라서 뜨거운 거 잡고 있고. 아 얘는 진짜 힘들겠다. 응. 막내인데 왜 힘들게 하지? 이거 좀 먹어보고 나머지는 아빠 주지. 아빠 이거 생라면 되게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오,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먹을래? 엄마, 엄마 지금 먹을 <웃음> 지금 끌지도 않고 있거든? 아야 내려가 뭐야? 어 뭐야? 어, 뭐야 이거? 내려가 어? 내려가 내려가 빨리 위험해 내려가 내려가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, 지금 끓지도 않고 있다고. 어, 하나하나 하나에, 하나하나하나 하나에, 하나하나 하나에, 하다에하이먹어돼응 쪼끔씩, 쪼끔 맛있네! 와있어스 아, 냄새 좋아 샤맥라면 응. 나 이거 고육 다 먹을 거야나 존나는 거, <웃음> 거. 응. 되게 맛있다 안 돼! 다 먹으면 안 돼! 왜? 나도 먹어야 돼 아니, 너, 아니 언니 거다 먹는다고 나 오랜 된거 같다 그래? <웃음> 그치? 생, 생장했던 맛이나 어때? 라면 어때? 항상 먹고 싶어했잖아 나 오늘따라 저번에 응. 응. 엄마 어, 오늘 따라. 상상을 안해봤어? 상상을 안해봤어? 나일 줄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엄마도 아직 안 먹어봤거든 아, 되게 맛있어 엄마 가나 먹어? 엄나 이거 마자 아, 너가 먹어 나 엄마 보뭐 먹으라고 했잖아 아니 엄마가 내가 돼야지 어. <웃음> 아니 사실 안 먹어 아. 아이 코코야 <웃음> <거야>. 좀 나와봐 <웃음> 아니. 아니. 봐봐. 식. 이거 이게 더많아식은거 같아. 아니, 이게 약간 삶그그 그 맛나. 되게 맛있어. 햄맛. 약간 남지. 어, 어 여기 햄이랑 이런 거 되게 김치? 응. 먹을 수 있어 맵지 않을까? 응. 이거 야 이거. 어머 어머. 어머 머 공짜 먹죠? 맛있어? 응. <웃음> 엄마가 문제 내줄게. 응. 너는 안 돼. 넌밥 먹어. <웃음> 라면의 이름은 뭘까요? 1번. 아잠깐 아, 아저. 1번. 1양 라면. 2번. 2양 라면. 음. 3번. 3양 라면. 정답은 뭘까요? 음. <웃음> <웃음> 인정돼. <웃음> 너무 큰거 아니야? 아매오 아메오. 아메오. 아메오. 아메오. 아메오. 아메오. 아메오. 아메오. 아메오. 아메오. 아메오. 아메오.